모태솔로라는 글자만 딱 봤을 때좀 뭔가... 더럽히고 싶다? <웃음> 오늘 꽃 유가 말이죠. 의외로 호불호 갈리는 남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다 호불호 갈리지 않나요? 맞아요. 내가 괜찮다 해도 다른 사람은 별로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혹시 남자 볼때 약간 호불호라는 게좀 있나요? 아, 이런 건좀 별로다. 아, 이런 건 괜찮다. 판곡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유준호. 오빠는 허지. 어... <웃음>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오늘 호불호 갈리는 남자에 대해서 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o shoot! Shoot! 저네요. 근데 이거 사진 너무 킹받아요아 그리고 그잘 보면 잘 생겼어요. 근데 수염 없는 거 보니까 되게 젊어 보인다. 맞죠? 어! 어려 보여요. 아 이것도 호불호 많이 갈리잖아요. 수염? 네. 맞아. 그럼 완전 호죠.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왜요? 저의 상사니까요. <웃음> <웃음> 저 수염 없는 마태에 호예요. 몇시예요탈 정도? <웃음> 호 있으면. 음.. 이 정도? 왜? 정말 많이 자랐네요. 어, 삼 주째야. 이제 만지면 안 아파 이제 이렇게 안 아파. 만져봐도 돼? 응. 그래서 마태를 너무 오래 봐서 이제 연애 상대로는 없는데요, 호가? <웃음> 마태형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마태형이 어떤 사람을 생각을 했을 때? 팔 구로 가겠습니다. 어, 팔 구. 되게 전문적이고 장일 열심히 하고. 그일안 하면 불어요? 어, 저도 일만 해야 되겠네요. <웃음> 네, 네, 맞아요. 평생 일만 하세요. 괜찮이죠? 네네 당연하죠 이 랑아는 왜불호예요이 랑아는 이 사람은 뭔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밌잖아요 재밌는 사람은 불호가 될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여자였다? 이남자는 사귄다? 다른 아니요. 여자를 안볼것 같아 1편 단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사진처럼 너무 <웃음> 많은 남자 이게 왜 불호죠? 호 아닌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정도 많더라고요 <웃음> 일단 돈이 많으면 여유가 이 그럼요. 아니, 부동의 수가 없다니까 이건? 어, 그러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데 맞아요. 자본이 많은 사람도 자본을 많이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노력의 지표가 되기도 해요, 요즘그 그쵸, 그쵸? 그리고 돈을 많이 번 것뿐만 아니라 돈을 적게 벌어도 모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남자네요? 10점 갈까요? <웃음> 사회성 많네. 당신은 사회성 몇 점인 것 같아요? 저요? 저 사회성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술을 안 먹어서 전 7점이야. 술잘 먹었으면 9점. 어 저는 그코야 10점. 네. 왜냐면 사회성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은 인간관계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있어. 인기도 많아요. 맞아 맞아.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사회성이 응. 만렙이면. 나는 이거 9점. 왜점이 아니야? 남자친구나 이성으로는 좀 이제 가까워지고 친밀한 걸더 좋아하는데 이러면 은 왠지 거리감이 있어 보여서 어떻게 보면 강박이 생겨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점 이상으로는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사회성이 좋아가지고 만약에 돈을 빌린다. 아, 사기꾼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사기꾼들을 보면서 사회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가지고 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이 그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이게 무슨 뜻일까? 나랑 가위바위보 해서 너 이기면은 나한테 100만 빌려 달라. 그리고 저는 8점. 사회성 만렙이면 아무래도 사회적 지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 저 1점 깎을게요. 댐. <웃음> <웃음> 친구 없는 남자. 아 아싸. 저는 일단 5점. 똑같아요. 저도 중간인 게 제가 친구 없는 남자를 만나봤었어요. 응. 친구가 없다 보니까 너무 나만 보고 응. 제가 어딜 놀러 간다는 걸 보통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너무 싫은데 이점이야 <웃음> 얘랑 만약에 헤어지고 싶다. 그럼 얘가 나밖에 없이 계속 바라보고 있을 텐데 헤어지자고하면얘 혼자 남다 그게 알바 아니긴 한데요. 근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뭐...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이 선택적으로 아싸가 되는 사람이 아... 있고 그냥 환경적으로 상경을 해서 서로 친구가 없을 수 있어.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친구가 없더라도 직장 동료가 많거나 모임 같은 게 많으면 크게 문제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싸는 지지만 있는 거잖아요 약간. 어, 너무 사회의 벽을 치고 다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경우에는 문제 안될수 있어. 음 맞아 맞아 맞아. 저도 싫어요. 효자? 효자! 나싹크컨데 왜냐면 이게 짤이 지금 남자가 어머님을 업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런 음. 말이 있는데 음. 엄마한테 하는 거를 와이프한테도 어. 고스란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잘하고 그랬는 요즘 호 너무 극키워서 약간 엄마를 챙기기 너무 바쁜 나! 나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없지. 안 되겠어. 이미 미안. 나 어머니 한우 사드려러 가야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하고 갈 테니까 맛있게 먹고 가. 아... 저 갑자기 떨어져요. <웃음> 6점까지 떨어져요. 저는 그냥 부모님에서 잘하면 제가 사람 자체가 착하다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도. 효자세요? 전 효자는 안 해요. <웃음> 딱그 정도가 좋아요. <웃음> 아 이제 약간 외형적인 게 나오기 시작했네요. 아! 마른 남자! 저 부러워요. 저보다 마른 남자를 기준으로 네. 이 점입니다. 키가 커도 이런 건 상관없이. 네. 마른 남자가 이상형이다. 맞아, 뭐 이런 맞아.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소! 아, 미소가... 미소가 마른 거 좋아하는데. 내1 0점이 0점까지는 아니고요. 팔 점인? 그 정도? 아, 르는자 싫어하는 사람 진짜 많던데. 저보다 마른 분들을 보면은 저도 위축되고 지켜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음. 근데 저는 본능적인 거네요. 그렇죠. 어쩌... 근데 말래면 오피는 좋아요. 어 맞아요 맞아맞아모태 아! 솔로 이 사진이 또 문자. 그러니까 너무, 너무 괜찮은 생겼어. 인테리어 꾸밀 줄 알고 어. 고양이 키우는. 어 감각 있는 모태 솔로잖아. 음. 모태솔로라는 글자만 딱봤을때좀 뭔가 더럽히고 싶다? <웃음> 연애 경험이 아예 없는 거다 보니까 연애를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돼요 절점이왜부러니까 <웃음>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나 부담스러워서 싫어 만약에 선택적 모태솔로다 연애만 안 했어 할걸다할걸 다녔어 할 <웃음> <웃음> 그럼 모태솔로가 맞나? 어더 나빠 더 나빠 부러워요 <웃음> 근데 모태솔로에서 더 좋은 건 없는 거죠? <웃음> 모텔 모태... 플러스가 되진 않죠. 왜냐면 가끔 또 모태 솔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자기가 이제 몽든 걸다 알려주고 자기와의 첫 경험을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음.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 이제 연애 경험을 어. 연애 경험을 <웃음> 저는 그냥 그래요. 덕후 직업 외에 좀 파고들고 있는 취미가 있는 사람 뭐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이돌 좋아할 수도 있고 음. 어, 난 그래도 반전 매력 있을 것 같아서 좋은데요? 읽고 할 때는 이렇게 막 단전 하고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덕질할 때막 스포츠에 막 이렇게 막 죽어버려 막. 응. 그게 엄마야. 엄마 어, 덕질이야? 응. <웃음> 아까 걔야. 엄마 덕후야. 너랑 고기 먹다가, 어, 우리 지수짱도 이거 좋아하는데. <웃음> 비슷한 고기 먹어야지. 그러요. 저는 칠 점. 음, 음, 호감적인 부분이 많네요. 덕후라는 게 그것도 취미인 거잖아요. 전 취미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좋죠, 좋죠. 당신은 축구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뭐애니메이션 일주일에 한두 번 보고. <웃음> 그럼 좀 심한 덕후는 어때요? 나한테까지 같이 하자 그러고. 그 그러니까 누나가 잘 모르던 취미였던 거지. 아. 한두 번 따라가는 건 괜찮은데 그걸 다 따라가야 된다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혼자 하는 건 사실 상관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권유하고 그걸 내가 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우월락하 음... 빠진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음, 음, 음, 음, 그런 거 보기가 싫죠 음. 그건 아니면 크게 상관없다 음, 맞아요 뭐 한분이 계속 판단하는건 좋은 일, 일이죠 그러면 은 취미 중에 남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취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되게 많은데? 운동 좋고 영화, 뭐 독서, 애니메이션 어? 굉장히 광범위하게다 좋아해주는 편이네요 다음 프로 저축으로 나 이거는 8점이에요 왜? 돈을 모으는 습관이 잘 되는 사람이잖아요 난 정말 배울 점이 많다 생각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은 누나가 돈막 쓰게 하는 것도 좀 막아 아 내가 쓰는 것도 안 돼요? 같이 좀 저축하자 사회를 위해서도 좀 써야 돼요, 사람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웃음> 그래서 프로저축로 은2 가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쓸줄 아면서 저축을 또 많이 해. 완전 스마트지, 그러면 완전 극호지. 그러면 몇 점? 5점. <웃음> <웃음> 내가 지금 저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저축로 미래를 본다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트할 때 재미가 없을 수 있, 있겠죠. 우리가 여행을 가서 즐거운 이유가 뭡니까? 사실 소비가 행복한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행복을 다른 곳에서 살수 있겠지만 이게 보통은 돈을 많이 쓰면 행복해지더라고요. 어! 어, 어 끝났다! 호불호호불호호불호호 <웃음> 누구나 호불호 갈릴 수 있고요. 사람이 어, 다 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맞죠, 맞죠? 다른 일종하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하면 은 사실 불호가 생길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싫어요 나하기보다 오히려 <웃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음... 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 어떨까? 가지가면 가지세요! 가자! 어쨌든 오늘 호불호 갈리는 남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호호 호호, 호호. <웃음> 왜 호불호 갈리는 남자? 슛! <웃음> 어. 어. <웃음> 아니 사회성이 없으면 어떻게 행동하지? 식당 같은 데 가면 가만히 있죠? 식당은 가만히 있어야죠 당연히. 뭐 수저 이런 거안나요 아. 응. 혼자 갔다 생각했죠. 아니 사회성 말렙이면 혼자 가는 것보단 여러 명에서 가는 게더 많죠. 어. 그럼 식당 하니까. 가서 혼자 있, 있으면 사회성이 없고. 아니 이 새끼 왜 이래요, 오늘? <웃음> 아니 아니 나왜 왜, 말이 이렇게 나오지? <웃음> 아니 내말 내, 내 뜻은 이런 이 뜻이 아니야. 아니 이이내말 <웃음> 뜻은 이 뜻이 아니야. 대화를 단절시켜요. <웃음> 그니까